안녕하세요, 여러분. 승급전 패패를 달리고 있는 진재민입니다. 아, 전 판에 사고가 나서 어쩔 수 없었네요. 하지만 이번 판 케이드 제이스 제가 저 날개 죽지 그냥 부셔놓겠습니다. 근데 오래지네. K A D 가겠지? 아이, 헤드폰 선이 헤드셋 선이 의자에 꼈어씨. 자, 인트로 멘트를 다 했으니 이제 마이크 음속을 풀어봅시다. 어, 시청자가 있네요. 제 목소리도 출력하고 있어요. 그냥 화면 화면 보고 나갔어요, 방금. 청소 가그대로인데요 가기. <웃음> 이어 봅시다. 진짜.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한번더올것 같은데? 타케 저거 나사스 같은 놈이야 나사스보다 더 늦어? 더니1 6렙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1 6렙 되면 운 이긴 하더라 <웃음> <웃음> 솔직히 저거 무적 좀 줄여야 돼 아니 무적 1 6렙 때는 나한텐 그냥 무적 소도 떼막 그냥 개 패거든 10년 랩되면 네. 무적을 쓰잖아 무적을 달고 달 때려 무적이 네. 끝날 때 내가 죽어 도망가야 돼 무적 쓰면 이제 저는 지금 이 롤러가 정신병자여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계속 웃어요 정신 나갈 것 같아요 킬 과연 어디 있을까요? 설선 레드는 아닌 것 같고 6? 뭐야? 왜 맞고 실드를 써주는 걸까요? 뭐야 이거 평타 안때리죠 바로 마드 박네? 마드 그 박으면 또 c 스못 먹는데? 거기 뭐 있으면 볼수 뭐 있을 것 같아, 친구야? 나 2레비 찍었는데? 오옹? 뭐냐고? 벌써 승전볼 울리다니 내 차례인가 이제? 킹은 쓰지 않습니다 어, 바텀도 승전볼 올릴 뻔 했지만 철진이네요? 다운하스네 <웃음> 애니미 스킬 파밍하세요 안 하죠? 왜 와이? 만화가 더 들어 들어가는 들보다 음. 그래서 퓨한2 레벨 푸킹을 시작하면 됩니다 유민데 유미인데... 응? 유민데 왜저 말을 했을까요? 아니 그 지금 되면 슬슬 비게고가 영역 전개를 하면서 올것 같은데? 믿었지만 음. 마드를 봐가지고 왔다! 살려주세요! 우리 생각도 안.. 이 새끼는 그냥 아니 정글들 개 맘에 안 드는 게안 봐줘 바위게 처먹으러 가바위게두 개를 왜 처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냥 갱으로 이득 보면 되는데 라고? 도파가 그랬습니다 바위게두 개를 먹는 게 손에 그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개을 다니는 게 훨씬 낫긴 하지 근데 지금 그고운 오라고요. 터 음, 드리브를 한번 쳐주면은 와드! 렌즈! 예보.. 예보.. 보자? 아니 뭐 어쩌자고 아니 친구야 좀.. 생각 좀 하고 아 진짜 또 생각없는 그냥 배치기 이씨, 너무 또 나오거든 짜증 나네되 죠？그러 어음음아다비오고 겠다. 비오 고였나 뭐였나? 아닌가? 고, 별로 있으려나? 오 겠다. 아오겠비오고다비오 겠다. 오비다다 아, 맞다. 얼스솔로스 신동차, 왜 저기 있냐고? 아, 왜 우리 팀이야? 그러니까... 아, 맞 죽었다. 나이스 유미 <놀미> 뭔 딜이야 저거 막아도 유성이 너무 심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하지 마세요. 비하가 아니라 병이 있다는 걸 알려준 거. <웃음> 유튜브에 올릴 건데 그런 말 쓰시면 그냥 차단하겠습니다 저는. 아 죄송합니다. <웃음> 진짜. 아나 변지 못하는데 이거 못 올리네요. 아 너무 그랬어요. 제가. 거기서 뭐 하는 걸까? <웃음> 고 아니 저게 저 입에 왜, 왜. 어 친구가 먹었을까요? 아 어. 이니 어, 룰루가 미쳐먹어 아 죽여버려 기획한건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무슨 의도로 한건지 이해를못하겠캐 시켜야지 뭘 먹어 이 년아 너하네나 썼어. 저 썼어. 어. 아! 유미키유미키이면 인정이지. 이렇게? 작골 먹는 것만으로도 뭐? 영향력이 있다 네, 제드가 신화가 나왔네 너 아. 엄청 수 근데 내가 지금 싸움이 이기는 고 올라가. 올라가는 건지 와드를 박는 건지 모르겠 유미를 달고 오고 있어 음. 어, 난 내려갈게 아 이거 켰네 가 있을까? 아까 써가지고 어? 오반데? 이거 레드 없지 여기 레드가 있겠지? 없네? 그대로 내려가서 в о й н 제다들 막 잘리는 거, 이런 것만 아니면, 게임, 지거 같진 않은데. 이거? 이거 안 보이지? 비전을 쓰다면? 안 보였다는 거죠? 나 생각 없이 해주면. 이미 따자고 전멸했으면좋겠 아, 방금 Q 써버걸 날라가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거 케익 키우면 안좋은데? 클리려면 한참 멀었긴 한데 에이, 시간 잡아 추가가... 레드 하나 먹어라 레드? 좋지 합류할거냐고 제대로 유미가 여기, 올라여네유미유탈진 탈진 나 여기. 어, 여기, 여기. 이러고 있을게 쟤가 올 거거든. 여기, 거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날기날기여케이기어기 여기. 여기, 여기. 여데 여기. 여기, 뭐 하자 어? 싸우자 동러면나 이거 친다? 음 쳐? 갈게 2즈 5번 하는데 이즈 5, 이즈는 뭐 와도 뭐 어? 아 근데 이거 강타가 없네 아야 너무 아까운데? 아까워도 그냥 뭐 이거 한번 맞추면 되거든. 네. 한번 들어하는거좀 앨범 같고, 그런가? 다... 어, 좀더 뭐야 빽이 이어 이걸 들어와주네. 이한 싸이 로스가 거 기서 어떻게 사라 지? 어, 그 우리 서로 마음이 엇갈렸어. 뛰어 왜 더블 안들냐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그우우우우 울. 아, 울 그러니까 무지성 우우우우우우 그냥 가지 말고 거뭐 끝내버리자 어, 거뭐가 아니라 스킬입니다 전제뭐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 한 하나만 떼지. 무조건 무조건 싸웁니다. 싸우자. 통과해! 발사해! 빠비! Oh yeah. 어허, 킹 조합이다 이거야. 은 시비로와 괴를 달리한다고? 아니좀 주공 일어나야지. 내가 먹고 갈게 내면 음. 치감이 나오고. 레드 이거 내가 먹고 너가 우리 거 먹어. 우후후우. 아. 아 씨. 끝내야 되는데 이제. 딱 오늘 적인 고양이라고. 사이드 가 사이드. 사이드 가서 텔로. 레드 먹으면서 가자 공격 공격적인 TP? 공격적인 TP 에라 먹겠테를우와비서어 뭐 음, 죽었지만 모든 걸다 해야 아룰루루 <웃음> 변신하네 네. 카우리 룰루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전 <웃음> 룰루가 혼을 나야 되는 배승 기적이 시작이다.